안녕하세요 송글시장인 이사입니다 오늘은 백년된 고귀한 깃털로 만들어진 깃털펜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씨는 평소에 제가 즐겨보는 피지컬 갤러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허약한 체질이어서 자주 아프고 체력이 금방 바닥났었습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아프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거나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생활 등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이 일순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서 운동하는데 있어 거부감이나 실증을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져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습니다. 운동이 이러한 감정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은 어찌 보면 제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을 처음 간 헬린이는 그냥 혼자 묵묵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혼자 하다 보니 제가 올바른 운동 방법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자세가 엉망이었고 운동하는 시간에 비해 효율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님의 유튜브를 보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운동하는데 정신적으로 자극도 되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여 다치지 않게 운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름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심해져서 헬스장은 자주 못가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러 갑니다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화약했던 저도 운동을 통해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